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두점 모두 여성용 시계이고 까르띠의 브랜드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은 머스트 탱크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까르띠의 드모아질 시계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보시다시피 18K 옐로우 골드이고요. 먼저 사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머스트 탱크는 베젤의 사이즈가 왼쪽에서 오른쪽이 18mm 이 위에서부터 아래 이게 18mm 러그를 포함한 이, 이 바깥쪽 있죠? 이쪽에서 이쪽이 25mm입니다. 반면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 드모아젤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20mm 위에서부터 아래 또한 20mm입니다. 하지만 러그를 포함한 사이즈는 30mm입니다. 그러면 드모아젤 제품을 먼저 꺼내서 보겠습니다. 드모아젤 제품이 머스탱크 제품에 비해서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약간 더 두껍고요. 가격 또한 이쪽 드모아젤 제품이 좀더 비쌉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드모아젤은 이렇게 V-slit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더블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짠 뒤에는 그래서 레퍼런스 넘버가 699 이고요 두 제품 모두 쿼츠이고 두 제품 모두 더블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버스트탱크 제품을 보겠습니다 버스트탱크는 브레슬릿이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다른데요 생긴 제품이고 클래스프는 똑같습니다 더블 폴딩 클래스프 해서 뺐을 때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가지 각인이 있고요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은 이렇게 왼쪽이 직사각형 오른쪽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검은색의 시침과 분침 하지만 빛을 발했을 때는 양쪽 다 모두 블루핸스가 겉모양의 블루핸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로몬 숫자로 같이 되어 있고요 두 제품 모두 아주 깔끔하고 예쁜 여성용 시계입니다. 이렇게 둘레는 16.5입니다. 두 제품 모두 같고요. 18K 옐로우 골드의 모두 금통. 하지만 베젤의 사이즈는 약간 다르죠? 이쪽이 2cm, 이쪽이 1.8cm입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사시거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용 시계 두점가르띠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